여기가 기숙사 입구예요. 이렇게 길을 대고, 문을 열고, 여기는 기숙사 사우나 하는 곳인데, 한 번도 안 해봤고요. 있는 곳이 있어요. 이렇게 자전거를 파킹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로키 로키입니다. 제 문을 열어볼게요. 주방 저희의 분리수거함 네, 이렇게 식탁이 있고 여기가 저희 공용 주방입니다 네 스토브가 두 개가 있고 냉장고는 이렇게 쉐어하고 있고 냉장고를 열면 이렇게 정말 많은 음식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각자 자기 칸이 있어요. 책건 여기에요. 여기. 여기 쫄블룩 해서 여기까지 다제 거입니다. 그리고 저는 칸이 고달라서 <웃음> 여기도 제가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캐비넷마다 방 번호가 이렇게 쓰여있죠. 그래서 여기는 제 거입니다. 여러 가지. 이것저것 넣어두 고, 사용합 니다. 이제, 거실로 가볼게요. 아, 냉동실도. 칸마다나뉘어있어요 자, 이렇게. 자, 이 따로 자, 이이게이게이게이에게 자, 이렇게. 이이 제 최애입니다. 최고예요. 돌진, 이제 닫고. 거실을 보여드릴게요. 이게 저희 거실입니다. 그리고 또 이쪽으로 보면 주루룩 있는데, 여기가 제 방인데, 저 혼자 쓰기 때문에 이쪽 복도를 제방이 이 기숙사에서 가장 큽니다. 어쩌다 보니 운이 좋게 여기가 걸렸네요. 이제 들어가 볼게요. 이렇게 방에 딱 들어오면 저는 여기에 쓰레기통을 제가 만들었고요. 들어오면 바로 앞이 화장실 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목도리 이런 거를 올려놨고 여기에는 아우터들을 이렇게 쭈루룩 걸어놨어요. 그리고 여기는 제가 신발을 넣는 공간입니다.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수납함이 있어서 이제 여기 옷 이런 거를 네잘 보관을 해놓고 화장실. 이게 저희 화장실이에요. 그래서 뭐 네. 이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는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는 기숙사입니다. 네, 변기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가 잠을 자는 <웃음> 침대이고요. 네, 옆에 이 탁상, 그리고 침대 이런 거는 다 풀옵션으로 있었고 이 베드 시트 이런 것만 제가 구매를 했어요. 여기 발매트 이런 거. 그리고 이 위에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에 또 옷을 넣을 수 있는 옷장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, 이렇게 미니 싱크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뭘 보관할 수 있는 수납함 그래서 저는 음식 위주로 넣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잘 쓰지는 않아요 저는 주방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많이 쓰고 그리고 이렇게 미니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공부하는 책상이에요. 그래서 책상이 아주 큽니다. 아주 마음에 들어요, 사이즈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 침실의 하이라이트. <웃음> 아주 큰 창이 있고 제 방이 여기 끝방이라서 네 크기 때문에 창, 미니 창문이 하나 더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제 미니 창문이고요. 이 라이트도 기본 옵션으로 있었고 이건 제 빨래바구니 네, 모두가 아이키아 가방을 <웃음> 빨래바구니로 사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 방에 원래 있었던 보드에 제가 이것저것 막 꾸며놓았고 그리고 이 의자도 기본 옵션으로 다 있었던 의자입니다. 네, 딱히 보여드릴 게 없는 저의 작은 단촐한 방이었습니다. 아 날씨가 좋은 날 되게 예쁘게 찍고 싶었는데 요즘 계속 흐리고 해도 빨리 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만든 모빌입니다. 네 저희 집은 바로 센트럴 옆 <웃음>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차 철도가 보여요. 저는 도서관에 가지 않으면 이렇게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요. 음, 가끔은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다거나 책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읽으라고 준 <웃음> 리딩을 하거나, 네, 때로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 의자를 여기 옆에 두고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노트북을 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를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요. 어, 제가 살고 있는 이 기숙사의 이름은 Split Torp이라고 하고요. 어, 정확히 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이 빌딩의 이름은 Split Torp South에요. 그리고 이 빌딩의 뒤편에 또 다른 Split Torp 건물이 있는데, 걔는 이름이 Split Torp North에요. 그래서 South, North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, South와 North의 차이가 뭐냐면, 제가 살고 있는 사우스는 자기 방 안에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 변기, 샤워, 실뭐 이런 게다 포함되어 있고 놀스의 경우 어 화장실이 공용이에요. 근데 한 층에 제가 한번 놀러가 본 적이 있는데 한 층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서 네잘 쉐어링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 크게 불편해 보이진 않았어요. 놀스도. 어, 그리고 여기 스포레트 사우스의 경우는 아 노르스도 마찬가지로 어, 석사생 우선 선발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살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다 석사생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브가 다 비슷해요. 그래서 파티가 뭐 매일 열린다거나 그래서 공부를 못할 정도로 소음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.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게 하나의 장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 건물이 바로 중앙역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3분, 정말 5분도 안 돼서 걸어가면 바로 중앙역이 나오고 그냥 이 건물에서 그냥 딱 창문 저쪽으로 바라보면 은 중앙역이 보이는 정도로, 보일 정도로 엄청 가까워요. 그래서 그 지리적 이점이 있고 또 여기 앞에 바로 어 한... 5분? 5분도 5분안 돼서 왜냐면 중앙역 바로 건너편에 또 스웨덴에 유명한 이카라는 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 지리적 장점도 있습니다. 네 그리고 근데 이카가 스웨덴에서 좀 마트에서 좀 비싼 마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이 나면 시티센터에 있는 윌리스라는 마트를 자주 가거든요. 여기 사는 친구들도 근데 시티센터도 저희 기숙사에서 10분, 걸어서 10분 그 정도이기 때문에 네이 기숙사는 지휘적 장점이 엄청 큰 기숙사입니다. 물론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빨래를 예약해볼게요. 빨래를 예약하려면 자기 이 키가 필요해요. 그래서 이 탭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고, 이제, 하면 1부터 4까지 런조이룸이 있는데, 저는 토요일, 토요일 첫 시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. 짠! 그럼 예약이 된 거예요. 하고, 이제, 다시 로그 오픈 하면 예약 완료. 여기서 이제 베이스먼트 지하로 가면 거기가 빨래실인데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여기가 1번 방, 2번 방 이렇게 줄을 있고 자기 예약한 시간에 와가지고 여기를 또 이렇게 태그로. 지금 제 예약시간이 아니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고 뜨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예약한 시간에 가면 됩니다. 다시 따가볼게요 저는 지금 빨래방에 들어왔고요. 세탁기 소리 때문에 소리가 어떻게 녹음될지 잘 모르겠네요. 일단 들어오면 이렇게 세탁기가 두 대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흰 빨래와 색깔이 있는 빨래를 구별해서 동시에 돌리고요. 이 옆에는 이 건조기 기계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옷을 넣으면 좀 옷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서 상관없는 거, 뭐 수건이나 이런 거 위주로 여기 돌리고요. 대부분은 여기 이 건조기를 사용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대가 있어서 여기 옷을 넣고 기계를 실행을 시키면 네, 건조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이렇게 제 빨래 가방을 가져와서 여기에 놓고요. 손을 씻을, 씻거나 뭐 다른 거할수 있는 세면대도 있고, 아, 다리미질도, 다림질도, 다림질도 할수 있어요. 네,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 맞춰서 다시 봅니다.